트롱트롱 제가 느낀게 뭐냐면 사실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기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 누군가랑 영어로 대화를 할일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회화가 필요한 시험이나 면접이나 뭐 해외여행 갔을 때나 이렇게 영어 스피킹이 중요한 순간들이 오면 은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감각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어 콘텐츠들을 좀 많이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이런 미국 3대쇼 그 중에 하나는 The Late Late Show, The Tonight Show, 그리고 그리고 또 해외 살면서 영어로 활동하시는 그런 일상 유튜버들도 챙겨보는데 저의 최애 유튜버 분은 미셸 초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미셸님의 영상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다 보고 나서 인터뷰들을 꼭 찾아봐요 이렇게 구플레이스 인터뷰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진짜 다 챙겨봐요 트위터 읽는 영상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진짜 진짜 재밌게 보고요. 사실 저는 이런 컨텐츠들을 공부하려고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익히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따라 말하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화공부는 섀도잉을 기반으로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스픽이라는 어플이 그런 섀도잉 기법을 되게 잘 살린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켜봤습니다. 스피에는 이렇게 맨날 맨날 수강할 수 있는 이런 코스 수업이 있고요. 저는 지금 중급 3탄을 골라서 듣고 있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수업 주제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선택 수업이 있어요. Hi, it's Jenny. Welcome back. 먼저 첫 번째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I know that it's hard to lose. 누구를 잊는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 힘들다는 걸 알아. I know that it's hard to lose someone. I know that it's hard to lose someone. I know that it's hard to lose someone. Great job! I know that it's hard to lose someone. I, to lose someone. I want you to know that you can call me anytime. This all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What's wrong? My boyfriend and I broke up yesterday. Oh, no. That's too bad. That's terrible. I want you to know that you'll find someone better. Oh.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먹을 게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I'm not hungry, but I could eat something I'm not hungry, but I could eat something Good work Oh my god, I'm starving 아, 진짜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Oh my gosh 아이고 다시 해보세요 Oh my god, I'm starving 잘하셨어요. 혹시 배고프세요? 네 그 정우 씨의 마지막 호감도 선택이 네. 굉장히 좋을 것인지 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저희는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잘. I'm so frustrated I'm so frustrated I watched Netflix all weekend. I'm such a homebody. 나 주말 내내 집에서 넷플릭스 봤어. 완전 집순인가봐. I watched Netflix all weekend. I'm such a homebody. Stop being a couch potato and go outside. Great job today. Anyway, it's time for practice. On the other hand, I'm craving Korean food. On the other hand, I'm craving Korean food. Any thoughts on lunch? How about chicken curry? On one hand, I really want to eat soft tofu soup. On the other hand, I got food poisoning. From Kim's tofu house last week. Whether it's Indian food or Korean food, we have to eat. Uh, whether I get food poisoning or not, I really want to eat soft tofu soup. Personally, I think soft tofu soup is worth the risk. <laughs> okay. I don't mind if we go to a barbecue place 상관없어, We're going to Salsalito during the day Let me know if you're interested I'm feeling tired I'm a little tired I think I'll take it easy today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Should we have dinner together before the party? <laughs> <laughs> <laughs> Treat yourself. s h e t to land every year. 에서 저희 윤리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용하면서 너무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었던 어플이라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웃음>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